전생 흡혈귀신은 낮잠이 자고 싶어 오른쪽 즉사 칠트가 너무 최강이라 이 세계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우우우 mm. <웃음> 어 중이병수로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야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자, 오랜만에 플레이해보는 월드컵! 어떤 장작분이 가장 극혐인 라노멜 제목 월드컵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소설이 웹툰이나 애니메이션화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설의 영향력은 여전히 번제한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진짜 제목이냐 싶은 정도로 진짜 이상한 제목들의 소설들이 많단 말이야. 특히 라노벨 쪽에? 그래서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 견문도 넓혀 볼겸 월드컵을 가져왔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32강부터 해볼게요 어새 여동생 마왕의 계약자 수염을 깎다 그리고 여고생을 줍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제목이라는 그, 의의 자체가 약간 전체 작품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단어나 문장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문법을 써놨어. 문장을. 무슨 내용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네. 왜 약간 라노벨은 그런게 있지 않아요? 책의 겉표지가 되게 엄청 고퀄이야 이런 작화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어? 만화책인가? 하고 들었다가 글 잔뜩 있는거 보고 아 이러고 다시 던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이런 뉘앙스의 소설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극혐이군 했는데 이게 더 충격적인데? 도대체 무슨 미친 내용인지 가늠이 안가는데? 오른쪽으로 갑시다 참고로 제가 라노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용 말고 제목만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내용을 알면은 이게 또 약간 편향적으로 평가가 될수 있는데 전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악당이 되었더니 미소녀 천국이라 대승리! 와 진짜 극혐이다 <웃음> 아 오글거려 오글거리고 내용도 막아 벌써 막 대충 파악이 돼 아니 왜 제목으로서의 기능을 또 하고 있냐고 되게 구린데 누구나 할수 있는 몰래 돕는 마왕포벌? 약간 도움 지침서 같은 느낌의 제목이네요 이거는 아니 근데 지금 제목만 보고 판단을 하고 싶은데 책 표지가 있네요 이렇게 그래책 표지랑 제목을 같이 보면서 판단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이건 제목만 봐도 왼쪽이 진짜 시극혐이야 그리고 그림도 한술 더 떠서 지금 폭발했거든요 극혐의 기운이? 오른쪽이 안 보여 이 왼쪽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이 이것도 되게 별로다 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되는 걸까? 아!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모를 수가 없어 애니메이션 좀 보는 사람이면은 이거 막 게임 콜라보도 엄청 많이 하지 않았어요? 어,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른쪽은 좀 많이 봤거든 그 내용은 몰라 어... 대충 이 머리 따은 애가 여신이고 얘가 얘 마사지 해주면 강해진다? 아니냐? 내가 완전 잘못 알고 있는거야? 마사지라니 어디 기획이에요? 아니 막등 마사지 해주잖아 아니야? 마사지가 아니라 그냥 스테이터스 확인이라고요? 등 마사지가 스테이터스 확인이라고요? 하하하하 <웃음> 아니 근데 둘다 별론데? 둘다 별론데 솔직히 오른쪽은 내가 노출이 좀 이런 제목이 노출이 돼서 내성이 생겼어 왼쪽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에로 에로라는 요소 하나로 어그로 미친듯이 끈거같아 내용은 솔직히 별거 없을 것 같거든? 왼쪽 알기 쉬운 현대마법 와우 오른쪽 이세계 미궁의 최신부로 향하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림체가 뭐냐면요 이런 그림체예요 그 옛날 일본 미소녀 그림체 이건 뭐 얼굴이 요만한데 눈이 거기에 한 2분의 1 차지에요 면적이 근데 그냥 둘다난 극혐이야 왼쪽 그림을 내가 되게 싫어해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알기 쉬운 현대마법 또 보니까, 이게 마법 주문이 1 1 0 0 0 0의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극혐만 잘 뽑았네. 제작자가 고수네. 기어와라. 야루코양. 나루코도 아니고, 야루코로군. 오른쪽은 내가 아가씨 학교에 서민 샘플로 납치당한 사건. <웃음> 아, 이게 보면요. 야, 이게 지금 딱 다섯 개 정도 진행하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다 그냥 야한 걸로 어그로 끌어. 뭔가 약간 무흐한 내용일 것 같은 제목이야, 다. 전부다. 그래놓고 막상 읽으면은 별거 없겠지. 되게 별로야, 이런 거 보면은. 어질어질 하네, 벌써부터. 좋아. 둘다개씹극혐이니까 그림체로 판별하자. 나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별로입니다. 아니, 나 이런 그림체 진짜 싫다고 눈이 왜 이렇게 커! 심지어 왼쪽은 fucking 쿠툴루야? 와. 제가 쿠툴루를 왜 싫어하는지는, 그 뭐냐? 문 오브 매드니스였나? 광기의 달? 그 작품을 보시는 걸꼭 추천합니다 수소한검성은 여전히 최강입니다 어! 나 이거 만화로 봤어 오른쪽 천대레 악...영... 악역! 영의... 니... 째... 롯데와 실왕의 엔도군과 해설의 코아시 미치는건가 이거? 살아남는 연금술사는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의외로 이런 것들이 작품 괜찮지 않아요? 온라인 게임의 신분은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이건 일러가 또 십구십구 느낌으로 완전 쌉 억으로 끌었네 이거 라노벨 제목이 이렇게 된 이유가 출판사가 무 나노벨에서 남으려면한적인어로제 있어야지 남을수 있다고 했어 출판사가 문제였구나 하... 그래 어떻게 보면 나름, 나름의 나름 생존 전략이지 어쩌겠어 사람들이 또 야한 거 하면 또 환장하잖아요 이게 또 본능이다 보니까 어뭐 부인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되게 느낌 괜찮은데? 나 이거 한 번쯤은 한번 슬쩍 볼것 같아 오른쪽은 뭐 모르겠다 무슨 내용인지 가늠이 안 되네 청춘돼지는 반이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나 이거 유튜브에 애니 추천으로 본것 같은데 청춘돼지라는 단어가 되게 특이하고 희한해서 뇌리에 박힌 그런 작품인데 이거는 뭐 되게 좋다매요? 작품성 좋다매요? 오른쪽은 모처럼 치트를 받아서 이 세계에 전이했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어. <웃음> 아 진짜 그냥 라노벨의 모든 요소를 다 짬뽕시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아찔하다, 진짜. 작품성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플레임님 어차피 제목이랑 표지만 보고 고를 건데. 아, 근데 나도 모르게 아는 작품을 보면요. 어, 이 작품은 괜찮잖아. 하면서 약간 건너뛰게 되는 그런 게 있나 봐. 내뇌 속의 선택지가 학원 러브 코미디를 전력으로 방해하고 있다. <웃음> <웃음> 대국 치트라면 이 세계 정복도 낙승이라고요.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얘는 제목을 얘가 말하고 있어. 말주머니가 여기로 돼 있어. 와 근데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이거 선택하자 아라포 현자의 이세계 생활일기 이런게 딱 라노벨틱한 정석의 제목이죠 어이 이 정도면은 솔직히 거부감 안 들어 드레스 차림에 내가 높으신 분들의 가정교사가 된 사건 어우 염려 S랭크 몬스터 베이머스지만 고양이로 착각받아서 엘파 아가씨의 기사로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안봐 그냥 닥치고 이거야. 전생 흡혈귀신은 낮잠이 자고 싶어. 오른쪽. 즉사치트가 너무 최강이라 이 세계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웃음> 어, 중2병수로, 자, 돌아버리겠네. 내가 좋아하는 건 여동생이지만 여동생이 아니야. 뭐, 개소리야. 오른쪽. 백수망의 모습으로 이 세계에. 에? 이세계에 뭐.. 와 처음으로 문장이 안 끝나는 그런 제목을 본것 같은데? 아 근데 여동생물이 은근 많아 라노벨 보면요 쓰레기 작품들 중에 여동생이 되게 많습니다 이세계와 여동생은 거의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인가봐요 왜 그럴까요? 난.. 여동생 팔아먹는 거 싫어 이세계의 마음과 소환 소녀와 노예 마술 와.. <웃음> 와.. 자 오질오질하다.. 1 9금 요소와 노예와 심지어 여..여케 지금 엘프와 이세계와 마왕과 모든 요소 다 합쳤어 지금 심지어 알고 보니까 얘가 여동생? 하면 이거 이제 폭파 수준 내가 히로인을 너무 구해서 세계가 리틀 묵시로 뭔 소리야 이건 또 분명히 한국어인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그더와 극혐인 거 따지자면 난 왼쪽 자 16강 왔습니다 16강 아니 근데 둘이 비교하면은 그냥 닥치고 왼쪽이지 이..이게 제목이야? 이거 닥치고 오른쪽이지 아 일단 길면 너무 극혐 아우 이거 오른쪽이지 아 이게 <웃음> 아, 극혐만 잘 뽑아 놓으니까 어, 되게 선택이 빠르다 좋다 이것도 왼쪽도 극혐인데 그냥 오른쪽이 이거 무조건 1위에요 내가 봤을 때 야이 주인공의 개 재수 없는 포즈를 봐, 재수 없는 포즈, 재수 없는 머리 스타일, 재수 없는 패션, 재수 없는 면상. 아우 이건 그냥 모든 요소를 다 짬뽕해놨어. 이것 쓰 이것도 박빙이네, 와. 하아, 어떻게 하냐? 제목만 따지면 왼쪽이 더시끄혐이에요 몸에 엘프는안 나올 수가 없네. 나름 보면요 이거 아까 극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보면은 라노벨의 요소를 좀 벗어난 작품이 아닐까 이세계 내용 아니지 않아 이거? 소양을 깎다 그리고 여고생을 죽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한 제목으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나름 그 라노벨의 요소가 들어있네 여고생 봐봐 여기도 학생물이야 여기도 여고생이고 근데 여긴 이세계 나오고 막 치트 나오고 난리나서 이거는 진짜 용서가 안된다 이거 수염을 깍다 들어가시고요. 이게 씹극혐이네. 와. 어떡하냐. 나 여기에서 그냥 탈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못 골라요, 이거. 이거 진짜 못 골라, 이거. <웃음> 진짜 둘다 개패버리고 싶어요. 나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버리면 탈락한 하나는 내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빠요. 진짜 둘다 개쓰레기인데. 그럼 내용으로 보자고. 여러분들 두개다 봤어요? 와, 너네 참 대단하다. <웃음> 너네 두개다 봤어? 아 너네 진짜 나 약간 장작이 싫어질라 그래. <웃음> <웃음> 둘다안 봤어? 다행이다 여기서 둘 중에 하나라도 봤으면 나가 <웃음> 용서가 안돼 장난이고 글쎄 아나이기어와라도참 문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야한 이야기라는 것도 참 마음에 안 들고 이, 이 일러 뒤쪽에 막다 써있는 이 말주머니도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이침을리고 있는 역해도 마음에 안 들고 고 일단 눈을 감고 좀 고민을 해봅시다 둘 중에 뭘뭘 뭘 선택할까요? 그나마 내용이 좀 유추가 덜 되는 아, 둘다 돼. 둘다 유추가 돼. 뭐얘뭐 기어 와라야 이 친. <웃음> 가운데에다가 두고 누르자. <웃음> 와 오른쪽이 선택됐네. 모르겠다. 와 이것도 모르겠다. <웃음> <웃음> 어머니. 아 어, 아까 어떤 분이 월드컵 할때 후회할 거라고 했는데 와난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를 못 했었거든 왜왜 왜 후회해요? 했는데 와 진짜 진짜 후회 중이야 나 이거 진짜 미칠 것 같아 내 나이 3 3 셋에 이런 걸 하고 있다니 야 이것도 가운데 고르겠습니다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가운데로 최대한 맞춰서 어? 가운데로 맞춰 오른쪽이 선택되나 본데? 진델의 악역 영의 리제로테와 실황의 엔도군과 해설의 코바야시 무예에 몸을 바친 지1 0여년 엘프로 다시 하는 무사소행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그 영예? 약간 귀족 생활? 다루는 그런 소설은 내가 나쁜 작품을 못 봤거든? 제목이 깎 같기는 한데 영예 쪽을 다룬다는 걸로 봐서 그나마 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고 오른쪽이 더 별론 것 같아요. 엘프 있고 누가 봐도 지금 남주가 먼치킨 약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저 오른쪽 가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최악 중에 최악들을 두고 봐도 급이 좀 보인다. 나나 나 얘가 1위 할것 같거든요? 얘가 지금 1위 할것 같은데 왼쪽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클리셰를 잘 따르고 있는 그런 라노벨인 것 같은데 오른쪽은 그냥 좀 옷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 눈물 흘리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제목을 얘가 말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시벨관인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일 그냥 너로 하자 와! 아유, 야, 1위 후보를 깜빡하고 있었네. <웃음> 아, 미치겠네. 이둘 중에도 고른다고 하면은, 와, 저밥 먹고 올게요. 어? 자, 눈을 감고, 작화 다 꺼지고, 제목만 볼게요. 즉사치트가 너무 최강이라 이 세계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온라인 게임의 신분은 여자애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와, 나 얘가 왜 선녀로 보이지? 제목 진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자, 즉사, 치트, 최강, 이 세계, 안 씁니다만. 말투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용서가 안 된다. 와, 4강이다. 와! 와! 와나 얘가 진짜 선녀로 보일 줄은 몰랐는데 얘가 괜찮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얘를 옆에 두니까. <웃음> 아나이 다만이 너무 싫어. 너무 뛰고 안 씁니다만. 어우 어우 어우 얘는 그냥 <웃음> 자 최강자죠. <웃음> 살려줘 살려줘 엄마. 심지어 얘또 악당이야. 주인공인데 악당이야. 아, 뛰고. 아, 얘도 뛰고. 와, 진... 나 진짜 어지러워. 진짜로. 지금 이게... 아, 장난이 아니라. 나 지금 진짜 어지러움. 와, 미안하다. 내게 선택을 못하겠다. 그나마... 정말 눈을 감고 제목만을 음미해보자면 와 근데 이것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진짜 제목 쓰레기예요 나 원래 이거 이거 고르려고 생각을 했거든 일단 일단 길이가 너무 길고 말투도 재수없고 나노벨의그 진부한 모든 영역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선택하려고 했어 제목만 봤을 때왜 제목만 봤을 때 얘도 병왜둘다 별론데 둘다 별론데 그나마 이게 지금 제목이 기니까 조금 더 마이너스가 아닐까 이걸로 하자 자, 제 선택은 짜잔 직사치트가 너무 최강이라 이세의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었습니다 랭킹 볼까요? 랭킹? 오! 야 내가 32강을 선택하는 바람에 나오지 않았던 작품들이 1위로 돼있네요 1, 2, 3위 전부 다 제가 보지 못한 작품들입니다 여자친구로 삼으려고 학생회장을 꼭 닮은 여자애를 연성했다가 내가 하인이 됐습니다 와! 젊은이들의 흑마법 깊이가 심각합니다만 취직해보니 대우도 좋고 사장도 사형마로 기어서 최고입니다 우어어어어 모험에 따라오지 말아줘 엄마 초 과보인 최강 드래곤에게 길러진 아들이 모친 동반으로 모험가가 됐나? 하난 준수한 편이었구나 감사합니다 나이 즉사치트 멋이기 이것도 제목 길어서 이걸 선택했다고 했잖아 와 위에 있는 1,2,3이 전부 다 제목이 이거보다 훨씬 길어 상처만 남은 월드컵 역시 장작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이유가 다 있어요 좀 남의 말을 좀잘 들어! 어? 하면 좀잘 들어. 그래. 이상으로 가장 극혐인 라도벨 제복 월드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